어린이 친구들 안녕. 오늘은 동물 탐구를 해볼 거야. 우와!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? 오늘의 동물은 바로 하마. 영어로는 hippo. 모두들 안녕? 내 이름은 하마. 영어로는 hippo. 나는 아주 넓은 입을 가지고 있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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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경치가 정말 커. 맞아. 아마는 평균 체중이 4톤 정도 돼. 몸 길이는 5미터나 된다고. 경치가 엄청 크다니 정말 멋지다. 땀이 붉은색인데 다쳐서 피를 흘리는 건 아니겠지? 하마가 걱정돼 걱정 마 나는 땀에 붉은색을 띠는 분비물이 섞여 있어 이건 내 피부를 강한 햇빛에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 다쳐서 피가 나오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. <놀람> <놀람> <놀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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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마야, 하마야 안녕, 안녕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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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마를 만나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. 맞아, 하마가 이렇게 센 동물인지 처음 알았어. 오늘은 몸이 꿀렁꿀렁한 하마를 만나봤어. 다음에 더 신기하고 멋진 동물들로 찾아올게. 어린이 친구들 안녕!